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리트립에서 대표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마이리트립은 2012년에 설립된 여행 스타트업이고요. 설립 당시에는 가이드 투어 중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행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모두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행 슈퍼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해외 자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를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국내 여행을 이제 주로 서비스하게 되면서 지금은 국내와 해외여행 모두 포괄하는 여행 슈퍼앱으로서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20년, 작년 1월까지는 저희가 전체 매출의 99% 정도가 해외여행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늘길이 이제 전부 막히고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마이리얼트립도 이걸 이제 어떻게 타기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내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국내여행이라고 했을 때도 저희에게는 좀 너무 방대하게 느껴져가지고 국내여행 중에서도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었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내 여행 패턴 중에서도 가장 좀 해외여행과 유사하다고 생각됐던 제주도 여행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을 지금 타겟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가 제주도에서 현재 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 타당한 결정이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 이의나 이제 반대를 제기하진 않으셨었고요. 근데 어 제일 걱정했던 건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우리가 국내를 안해 왔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를 잘 하면서 가졌던 우리의 이제 자산이나 역량이 국내에도 그대로 이전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자신이 없었고, 어 실제로 뭐 해외여행을 잘했다고 해서 국내 여행을 잘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어 많이 이제 걱정도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잘한 점이 있다면, 국내 여행이라고 했을 때 국내 여행이라고 이렇게 통으로 잡지 않고, 거기서 더 쪼개 들어가 가지고 제주도 지역을... 선택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제주도 지역이 해외 여행이랑 유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론 배로도 갈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항공권을 예약해서 간다라는 점도 그렇고, 근데 마이리얼 트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삼고 있는 게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숙박이나 투어 액티비티를 추천하는 크로스셀인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이 크로스셀 전략을 그대로 쓸수 있는 지역이 딱 제주도 지역.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했었었고 어, 그 결과물들이 다행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옳은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간 해외여행 때 쌓았던 노하우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때도 이제 똑같은데 저희가 뭐 런던에 얼마나 좋은 상품이 있을까, 도쿄에 얼마나 좋은 상품이 많을까, 홍콩엔 또 어떤 좋은 상품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라든지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쌓았던 시행착오들이 제주도 지역의 저 좋은 여행 경험, 체험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중계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히려 홍콩이나 런던 이럴 때 저희가 상품을 모을 땐 저희가 거기에 출장을 자주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아예 상주하는 인력을 두고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제주다 보니까 그럼 더 과감하게 가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주의 지사도 냈고요. 현지에서 이제 이런 상품을 소싱하거나 상품을 중개하는 인력분들이 현재 3, 4분 정도 상시, 상시 근무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가속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국내여행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 어 발견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니즈는 어쨌든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생각은 안전하기만 하다면 어 되게 그런 니즈가 크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해외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랜선 투어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요 랜선 투어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이제 현지에 계시는 가이드님들께서 이렇게 촬영 장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투어 프로그램은 4시간, 5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랜선 투어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이고, 어, 여행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이제 그 향수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지를 어떻게 고르시나 봤더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또 가보고 싶은 혹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 그런 여행지들을 어 주로 랜선 투어의 대상으로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 세계 한 20개 도시에서 90개 정도의 랜선 투어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품적 관점에서 보면 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자유여행자들이 가장 이제 갖는 큰 특징은 취향이 다양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여행 고객의 취향의모든 간에 그 취향에 맞는 상품을 다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 여행 상품이 2000개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주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마이리얼 드립인데 그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여행자분께서 제주 여행자분께서 어떤 취향을 갖고 있던지 간에 저희 쪽에서 뭐 숙소가 되었던 어, 투어 액티비티가 되었던 어, 저희 상품을 어, 그 취향에 맞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품을 많이 보유하다 보면은 여행자들 입장에서 그 앱을 통해 검색을 하고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탐색하는 경험이 별로게 되면 은 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추천이라든지 검색 탐색 경험을 더 고도화함으로써 여행자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게 집중하는 게 저희 이제 성장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딱 봤을 때 절대적으로는 안 좋은 면이 훨씬 많았거든요 안 좋은 영향들을 이제 그리고 되게 힘들게 만든 요소들이 많은데 그래도 코로나를 통해 저희에게 좋은 점이 있거나 어,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모였나를 어, 생각해 보면 지난 1년을 돌아봤을때 사실 코로나 직전에 마이러이티히급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성장에서 빠른 성장에서 오는 성장통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당시에는 그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해결할 기회가 있겠지 라고 묻어두고 좀 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성장의 속도를 조금 통제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갔었어야 될 어, 문제들인데 그냥 그때는 정말 성장 자체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을 저희에게 해결할 기회가 된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리더분들과 함께 한 7, 8개월째 리더십의 좋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 문화에 관해서 어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는데 사실 업력이 막 8년 9년 된 회사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된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더 좋은 기업, 어더 빨리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거나 이런 고민을 할수 있게 된 계기를 제공하게 된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은 지금 코로나를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은 뭘까라고 했을 때뭐 제주도 여행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저희 앱, 웹 제품을 더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조직 문화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더 영속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가 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어려웠던 어, 저로서나 제 개인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어, 문제이자 동시에 저희 많은 리더분들이 겪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리얼트립의 구성원들 자체가 저희가 뭐 채용 면접을 보거나 할 때도 어떤 분들을 뽑냐면 그 성장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들 그리고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의 분들을 뽑는데 이 회사가 마이너스 99%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혹시 내 성장도 이렇게 퇴보하는 거 아닐까? 혹은 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니까 더 이상 일의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고 일은 여전히 산더미같이 할 일들이 많지만 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실제 리더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이 어, 컸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했던 거는 이럴 때일수록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회사의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의 원래 이제 마이럴트립이 정보 공유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도 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거의 2주일에 한번 정도씩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주 제가 이제 공유를 했었고요. 당연히 그 회사의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더 자주 공유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 아주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목표를 어 이제 설정했습니다 막 거창하고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나면 뭐 우리가 해외여행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표보다는 아주 아주 단순한 우리 제주도의 상품을 천 개를 모아 보자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축하를 하고 큰 성취라고 어 강조를 하고 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 두 번째는 단순하고 확실한 목표의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벌써 이제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게 됐고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하게 될줄 몰랐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오래하게 되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지점까지만 이 지점까지 와야만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정말 한국 여행 업계 자체를 혹은 글로벌이 봐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여행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수그라들면 궁극적으로 종식이 되면은 그런 스텝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거고 동시에 또 이제 저에게 매일 매일의 보람이 되고 재미가 뭔가라고 하면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훌륭한 분들과 이제 함께 했었지만 요새 제가 정말 느끼는 건 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과 이런 훌륭한 분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받고 나도 되게 더 좋은 리더 혹은 대표가 되어야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제 구성원분들도 본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 만들고 싶은 회사 혹은 지향하고 싶은 회사는 이런 훌륭한 동료들이 이제 함께 있는 나를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훌륭한 동료들이 어, 많은 그런 회사를 가득 찬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장 이제 지표적으로도 그렇고 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면 작년 4월 정도 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하루에 일간 거래 건수가 마이너스 99% 전성기 대비해서까지 떨어졌었는데 너무 이례적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99면 은 정말 정말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길은 있었던 것 같고요. 길은 있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면 그 현실 상황 그러니까 이 위기가 발생했던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빠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혹은 뭐 이제 꼭 괜찮아질 거라고 할수록 뭔가 적시에 대처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는 옛날에는 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저한테 위기가 닥쳐 보니까 그 위기를 얼마나 빠르고 올바르게 인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에게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를 한번 이렇게 또 제대로 인식하고 나면 은 반드시 이제 또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